들다 보면 뭔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저도 뭔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기회를 주셔서 저도 제 아이와 함께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. 이번 대회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원택트로 개최되는 이번 특제 어린이 마라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저도 같이 뛰고 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달리는 것만으로도 절세계 아동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한 아이들이세상에 구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. 2 0 2 0세이부터칠이 사람은 이사람이 마라톤 함께 달려볼까요?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마라톤 이사 대리인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 정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. 특히 아동들은 이런 전쟁이나 기아, 뭐 질병 이런 재난 상태에서 더큰 피해를 받고 더큰 고통을 받습니다. 올해 국제 어린이 마라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서울과 부산, 전주, 대구 등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코스를 달리신 뒤에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열립니다. 코로나로 답답해진 마음을 헐헐 날려보내 버리시고